안녕하세요 싱크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? 그래서 오늘은 냉면을 준비를 했습니다! 송주불냉면을 시켰고요 물냉, 비냉 도로시 불맛으로 시켰고요 그 다음에 갈비만두, 직화, 연탄불기 삼겹살 잘 먹겠습니다 에어컨 끄니까 바로 땀이 비냉 비냉에다가 육수 조금 소스를 좀 많이 달라고 했어요 안 되겠어 여러분 선풍기를 좀 틀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되겠다 선풍기 포기하고 이마에 땀 흘림 방지용 를 장착을 하고, 먹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. 오! 제가 한 4일 전에 여기서 시켜먹었거든요 똑같이 물냉비냉 이렇게 그때도 도로시맛을 먹었는데 그땐 별로 안 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뷰도 그렇게 생각보다 별로 안 맵다고 리뷰를 남겼었는데 어, 다대길 많이 달라고 하니까 확실히 맵네요 <웃음> 그고 여기다가 상대 없 삼겹살 시키는 게 아니라 연탄불고기를 두 개를 시켰어요. 역시 냉면에는 고기인데 이게 불고기나 연탄불고기 역시 육삼냉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사실 오늘 고민을 했어요 중국냉면도 갑자기 땡기는 거예요 중국냉면도 먹고싶은데 통 매운냉면도 먹고싶고 밤에 촬영을 하는건데 제가 또 그때 저녁을 마침 먹었어요 근데 네, 중국냉면 파는 중국집 들이다 일찍 닫더라고요 24시간 은 중국집에서는 중국냉면을 안파는거예요 근데 난 좀전에 밥을 먹었고 그래서 바로 촬영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중국냉면을 포기하자 냉면은 어차피 늦게까지 하니까 사실 땀이 별로 안는다 저희 집 근처에 자주 가는 냉면집이 멀리 이사를 가서 그게 좀 아쉬워요. 오늘도 배부르게 한끼 뚝딱 했습니다 평소보다는 좀 시원하게 한 끼를 먹은 것 같아요 다음에는 고소한 중국 냉면을 먹을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연탄불고기하고 냉면의 조합은 진짜 여기 짱이에요 그리고 불고기랑 냉면의 조합을 할 때는 물냉면보다는 빔 냉면이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의 기호는 삼겹살보다는 이제 연탄불고기나 간장 베이스에 된 양념